야, 우리야! 강남스타일! 강남 진짜 깍방! 우리가 오늘 BTS 파업스토어갈거예요 우리는 아이돌을 불러 앉아야겠네 제가 갑니다 너! 아이돌 <웃음> 하나 있어! 오빠! 700원 출근하고 적혀있는 데서 앞으로 쭉 가시면 돼요 우리 강남 아니야 강남? 맞아 강남! 맞아. 여기는 강남. 우리 앞로가 봐. 아이. 나 여러분. 예. 존은 너희들 친왜 t h i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강남 스트리트. 야, 아� <웃음> 번 어? 노. Nope. <웃음> 이거 슬로우 모션으로 두번 보여 줘야지. 오빠 <웃음> 강남 <웃음> 스타 <웃음> 한국 사람 프렌즈 좋아해. <웃음> 11번 출구에서 계속 걸어오다 보면은 이렇게 생긴 거리가 나옵니다. 여기서 쭉 가시면 BTS, 오 파워스 오브 BTS, 아 드디어 내가 BTS, 파워 s b 로 간다 리빨 BTS, BTS, b t 내년 1월까지밖에 안 해요. t s BTS, BTS, BTS, b t 4년이 있어 왔어? 응. 어디? 너무... 아, 버벅 아, 법버벅 오케이, 아이씨. 사 엄청 많네? 여기가 이제 보통 한 2시간, 3시간씩 기다린다고 해요 네, 오늘 평일이라서 조금 덜 기다릴 줄 알았는데 오늘도 사람들 좀 많네요 어떡하지? 어떡하지? 기다리게 해야 지 하나, 하나, 둘, 아, 뭐 사지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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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서 춤춰 줄게. I can't think o n my home. sao 15 phút chờ đợi thì bây giờ tụi mình đang tiến vào bên trong. Happy car. <laughs> I plan you. I plan you too. n k you. t l o v e p i c k you. r l n o v e a k a k a <웃음> 야너 여기 나가면 다시 올라가. 빨리 올라가. 아? <웃음> 야. 저리 가. 이 Yeah. 하하 <laughs> 치웨어! 치웨어! 끝어 하우스 오브 하우스 오브 에 오빠가 이거. b 해 hết r 좋아. 넥 x t f 이제 마지막이야. 어떤 칼나 저희 드릴게요 오. Ah, you got lots of pictures? 여기 일로 끝났어 폭탄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오늘 기 우리 아미 컴라인스 인디